운동 형식 해볼게요. 그대로 멀메이드 스트레치부터 한숨 한 번. 그대로 후 그렇죠. 양팔 들어서 그대로 a 아크로에서 사이드 밴딩후 a 그대로 일어나고요. 옳지 a n 앤, n d 후, 쭉, 허리를 옆으로 쏟아지지 않게 흉추 있는 대로 레터럴 플렉션 해주세요. 둘, 앤, n d 둘, 키 커지게 하고 넘어가세요. Three, and, 둘, 키 커지게 돌아오고요. a 마지막, f o 후. 그렇죠. 거기서 고개 돌려서 몸통, 걸어버, 스트레치. 후. 앤, 다시 정면 보시고, And, 천천히 돌아오세요. And, two. 옳지. 자, 옆으로 스르르르 누워주시고, 팔 베개, 윗다리 쭉 길게 정수리 꼭 위로. And, 스무 번 같이 업 다운 하실게요. 시작. 옳지. And, 길게. Two, and, 길게. Three, and, 길게. Four, and, 길게. Five, and, 길게. Six, a n 길게, s e v n n 길게, e i g n 길게, n i n n 길게, ten more, t n d one and, 귀엽게 멀리, t w n 그렇죠. 갈비 보아요, 셋 and, t f o n 그렇지, five and, t s i n d 8 and, and, nine, last, and ten 옳지, 한숨 한번그 다음에 골반 너비만큼만 들어서 앞뒤로, flex, and 길게 해서 포인 뒤로 쭉, 몸통 흔들리지 않게 and, 다시 뒤로 쭉 앞으로 갈때 엉덩이 밑으로 길어지게 and, 포인 쭉, and, four, and, 길게 And five, and 항상 양쪽의 옆구리 길이가 똑같게. Six, and 쭉 뒤로, and Seven, and 뒤로 쭉, 마지막 Eight, and 뒤로 쭉 골반 무너지지 않게 옳지, 가운데 한숨, 옳지 그대로 롱드장 앞뒤로 터치, and back and, two, and 길게, and, three, and 길게, and, four, and, 길게, and, five, and, 길게, and, six, and, 길게, and, seven, and, 길게, and, eight, and, 두 번만 더 하면 돼요, and, nine, and, 발끝 길게, ten, and, 옳지, 가운데에서 잠깐 쉴게요, 그. 자 이번에는 상체 운동 M 오른손 짚고 M 그렇지 M t w M 길게 M t h M 길게 M f o M 뻗고 있는 오른다리 길게 하세요 f i M t w M 오른쪽 겨드랑이 끌어내리고 t M s n M 길게 정수리 e 앤, 두 개만 더 앤, nine 라 two l a 옳지 그대로 두손 깍지 끼시고 좀 전보다는 조금 작게 일어나실게요 앤, 후 앤, 그렇죠 앤, two 비뼈 많이 안떠도 되니까 앤, t h r 오른 다리 꾹 길게 눌러서 four N t w 앤 최대한 반동 쓰지 말고 (6) (m) (2) (n) (7) 앤 침착하게 지그시 (8) (m) (2) (9) (n) (12) 팔꿈치 뒤로 넘어가지 않게 (10) 옳지 잘했어요 그대로 (attitude) 할 거예요 집고 일어나서 팔꿈치 아크에다 두시고 뒷다리 (attitude) 위로 업앤 그렇죠 앤 two and 어깨 귀머리 three and two, and four and two, five and two, six two, seven, two, and seven and e i and nine two, and ten 옳지. 그대로 손 바닥 짚으세요 그대로 상체 스완 다운 and up and two, a n 다리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백체인 연결해서, three, n f n 엉덩이 뒷구리 잡아요. 앤 n five, and, two, and, six, a n t n d s e n e n t n n n 마지막, and, t e n 그대로 쭉, 다리 한번 쭉펴시고 앞으로 후 스트레치 옳지 그대로 자 반대쪽 준비하실 거예요 천천히 아크 반대로 위치 바꿔주시고 처음으로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할게요 반대쪽 멀메이드로 앉으셔서 멀메이드 스트레치 한숨 한번 and 후 그대로 and 내쉬면서 후 앤, 키 커지면서 오고요. 허리가 앞으로 전만 되지 않게 몸통 일직선으로 유지해주세요. 엠 그렇죠. 갈비뼈 벌어지지 않게 최대한 옆면 갈비뼈 다 열어주세요. 귀엽게 멀리, 둘 마지막. 엠 포, 그대로 걸어버 귀엽게 멀리 등 뒤에, 그렇죠. 앤, 정면 다시 손 옮겨서 그대로 돌아오시고. 자, 옆으로 스르르르 누워서 팔베개 하듯이 보시고요. 이다리 왼다리 쭉 펴서 자, 업다운 할 거예요. 준비. 옳지. 앤 둘. 업앤 다운 앤투앤 다운 앤 쓰리 발끝 계속 길게 목앤투앤파앤둘앤 식스 앤 세븐 a 엔, 에잇, 귀엽게, 멀리, 9 i n e 1 0열 개만 더, 엔, 후 엔, who, 엔, n d and t 엔, o a n 엔, and three, a n 마지막, 엔 n 그렇지. 한숨 한 번. 흐 자, 골반 넓이만큼만 올려서 앞으로 플렉스. 앤, 골반 길게 뒤로 포인. 앤, 골반 움직이지 않게 다리만 쭉. 엔, 쓰리, 엔, 뒤로 쭉. 엔, 포, 엔, 옆구리, 양쪽 옆구리 길이 똑같이. 5. 엔, 포인. 길게, 엔, 식스, 엔, 뒤로 길게 7 and 뒤로 길게 마지막 8 and 뒤로 쭉쭉쭉쭉 가운데로 한숨 후자롱드장할거예요 슬어서 앞으로 터치 and 뒤로 터치 앞사선 터치 뒷사선 터치 and 3 and two, 호흡 계속하고 4 and 2 and five, and, t 2 and, six, and, two and, seven, and, two and, eight, and, 두 개만 더, and, nine, and, two and, e n and, 옳지. 가운데로 와서, 한숨 후. 상체 일어날 거예요. 왼손 지그시 눌러서, and 그렇죠 and two and 팔꿈치 살짝 사선 앞이 좋아요 and three n and two and four and two and five and 귀엽게 멀리 and six and two and seven and two and eight and two and 9, and, 2, 마지막, and, e n 스르르, 르 그렇지, 두손 깍지 끼시고 한숨, 흐, 그렇죠, 상체 한 3분의 1 정도만 일어난다 생각하세요, and, 죽, a 반동 쓰지 말고, a 천천히, and, 3, and, 2, and, 4, and, 귀엽게 멀리, and, 5, a n 발꿈치는 살짝 앞, 6, 2 둘, 앤, 세7 앤, 둘핀2리 n 밀어서 눌러주기 앤, 둘, 앤, 나인, 앤 마지막, 텐, 앤 n 지10어 n 한숨 0 and 1번 a n 대로0티튜드 발꿈치 대고 1티튜드 그렇죠. 무릎 밴드 살짝. 그 대신 긴 롱다리 밴드. 그렇죠. 앤0 and, t w and, t 좋아요, and, f o u and, t 갈비 모으고, five, and, two, six, and, t w and, t w and, 두 개만 더, nine, and, two, ten, 그대로, 스완, 손바닥바닥, and, down, and, up, and, down, 앤 업할 때 다리 많이 떨어지지 않게 다운 앤업앤 다운 앤 흉추로 익스텐션 앤 파이 앤 허리 쓰지 않기 앤식앤쭉앤 세븐 앤업앤 에잇 앤업두 개만 더앤쭉 마지막 템앤쭉 옳지 쭉 펴서 스트레치. 앞으로 후 옳지. 잘했어요. 그대로 이제는 뒤로 돌아앉아서 아크의 홈에 있는데 콩 엉덩이 들어가게 앉고 롤다운 하실 거예요. 시선 멀리 보시고요. 척추 길게 하시고 한숨 한번 쉬고 앤들 다운. 흐 거기까지만 앤, 그대로 올라올 때 동그랗게 서 입히고 엠둘 거기까지만 앤, 시선 부드럽게 일어나서 정면 보고요 오블리크 자 오른쪽 앤, 그렇죠 반대 엠두 앤, 앤, 그렇지 앤, 쓰리 시선 손끝 따라가듯이 부드럽게 같이 가이드해 주세요 앤, 네 엠그 일개 일어나고 N five and, 쭉 복부 잡아서 N six 뱃배쑥 N s e v 복부 쑥키 커지게 e i g N 마지막 한 번씩만 더 m n i n N 둘 N t e 앤, 옳지. 잘했어요. 자, 롤다운 리치 할게요. 롤다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내려가서 다리 피고 엉덩이 골반 쑥 들어 올리세요. 천추 업. 옳지. 기지개 키듯이 손 앞으로 나란히 하고 턱 당기시고 부드럽게 일어나면서 무릎 구부리시고 한 번만 더 할게요. 라스트. And 기재 기드시 롤다운 내려가서 다리 피고그 다음에 엉덩이 쭉 팔도 만세 쭉 기지개 기지개 기지개 기지개 옳지. And 앞으로 나란히 턱 당기면서 부드럽게 걸어 옳지. 손 무릎에다 올려놓으시고요. 숨 쉬면서 흐 고개도 좀 돌려볼게요. n 드흐 오른쪽 왼쪽 숨 쉬면서 오른쪽, N, 왼쪽, 정면 보고 한숨. 옳지 잘하셨어요.